있을지도. 로봇 m 이 라비의 방식대로. 이는 맡길 수 있을지도. 로봇 m 이 라비의 방식대로. 기다렸어. 내 즐거움이 되질 거지. 멀게라면 <웃음> 내 머리카락 한올정도는 맡길 수 있을지도 기다렸어 관심 없다고 했잖아.